너무 기죽지 마라! 네가 진거 많다!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고! 모든 생각이 달렸거든. 인생 살다 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눈앞이 캄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내가 기대했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거나 그럴 때참 믿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참 힘들 때도 많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 인생사를 우리가 늑자로 우리 보통 뭐 합니까? 인생사 세옹지 말은 많이 들어봤죠. 변방에 사는 노인입니다. 노인의 말, 세옹의 말입니다. 이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말이 한 마리씩을 들어왔단 말이에요. 어, 이거 웬떡이냐 이야.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됩니다. 아이고 이놈의 말 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애를 얻게 됩니다. 말을 죽일 수도 없고 참 이거 무 없다 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. 다리 건강한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다 죽었어. 근데 우리 아들은 다리가 부상 이었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결국 전쟁터에 못 나가서 살아남았습니다. 하, 우리 말이 아들을 살리는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 삽니다. 오르막이 내리막이 되고 내리막이 오르막이 되고 바로 이게 인생 삽니다. 또 어떤 화를 당해서 눈앞이 캄캄하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? 위복 복이 될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너도 어떤 일을 화를 당하거들랑 아이고 인생 끝이다 씨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지 말고. 시간 지나 보면 은 오히려 뭐가 된다 도리어 그게 복이 되는 경우도 졸라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날씨 건강 인간관계 사업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만 더 늘어나는 느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시 또 일어나야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,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.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약이 될 거라는 말, 굳게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. 오늘은 유쾌한 전환길쌤의 인생조언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